요 예전 아파트 거래 가격과 지금 현재 거래 가격 차이를 한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뭐 2008년도 7 그때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있으신것 같아서 제가 뉴스도 찾아서 올려놨는데 뭐 기본적으로 뉴스를 쭉들어갔고도잘 모른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여기 보시다시피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아, 일단 소금입니다. 소금 서구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고가가 뭐 2억 6천 그리고 뭐 사실 최저가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에 2억 8천 최저가 3천, 2009년도에 최고가 3억 3천 최저가 3천만 원 거리량은 692건 그리고 2008년도는 454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년도, 20년도는 그래도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반년을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서구의 2022년 최고가가 7억 7천까지 찍었고 최저가는 빌라나 열립 다양하게 평수 적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가 7천 3백만 원, 거래는 175건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구 옆에 달서구를 본다면 2008년도 7년도에 최고가는 5억 3천 최저가는 3,700 차이가 좀 많죠. 달서구에 더 저렴한 것들이 거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6,100건 그리고 2007년도는 4,855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22년도를 보게 되면 당연히 20년도, 21년도, 19년도까지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달서구 자체가 워낙 동네가 크기 때문에 어뭐 지금 21년도 2 20, 20년도를 본 14,000건 4척으로 확연이 또 줄었다가 22년도에는 1,300건 최고가는 17억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7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달순군 같은 경우는 많이 뭐 얘기를 드린 게 없는데 사실 크게 또 묻는 분들도 없고요 2007년 8년도에 보면은 최고가는 3억천 3억 3천 3억 그리고 최저가는 1700, 1900, 그리고 매매건수는 생각으로 많았죠. 1600, 1800, 그리고 지금 2021년도, 20년도로 이렇게 보면 8 0건 4500건 가까이 나오고 22년도에는 최고가가 7억에 1300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남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2007년, 8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7천, 5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최저가는 3 0 2000, 2,000까지도 거래가 되었고 2007년도 5 7 0건에 2008년도가 되면서 1,000건이 넘었고 2009년도에 다시 800건 정도로 내려오면서 2020년, 21년도 2,000건에서 21년도는 600건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남구 아파트는 193건으로 완전히 줄었고 매매가액은 10억까지 최고가를 찍었고요. 최저가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애, 없지만은 9,500까지. 우리 최고가를 보게 되면 남구가 지금 2021년, 20년도에 9억대, 12억대, 그리고 22년도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10억짜리 아파트가 팔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최고가가 4억, 5억 정도가 최고가였죠. 동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2007, 8년도에 최고가는 5억 3천, 4억 8천 거래량은 2천건, 3천건 가까이 거래가 되었고요. 20년도, 21년도 7천건까지 동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3천건 반으로 완전히 떨어졌죠. 그리고 22년도에는 현재 900건, 그리고 최고가는 동구가 18억 5천입니다. 그리고 21년도, 20년도에는 12억 7천 14억 2천까지 최고가가 거래가 되었는데 22년도 초반에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은 옆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는지 무엇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북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2007, 2008년도에 최고가가 8억 3천 9억 7천 그리고 6천 건 5천 건 까지 거래가 되다가 20년, 21년도에 만 건, 그리고 21년도에는 다시 5천 건. 현재 22년도에는 최고가가 답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20년도에 10억 대, 그리고 21년도에 18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는 현재 8억 3천이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만 건에서 5천 건, 4천 건,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은 2억 5천 대에서 2억 9천 대가 가장 평균적으로 거래가 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2008년도에 뭐 300건, 500건, 최고가는 5억 2천, 6억 2천, 그리고 기본적으로 1억 6천, 2억 2천대가 평균가액이고요. 20년대를 보게 됩니다. 11억, 그리고 13억, 그리고 현재 최고가의 중구는 9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20년도 3천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균가액은 5억대가 5억 4천, 5억 1천, 4억 3천. 생각외로 또 평균가액은 또 높아요. 그리고 뭐 21년도에 13억이 최고였고, 그리고 현재는 9억 5천이 최고고 거래 건수는 확인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0건이죠. 3천건에서 800건으로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다시 300건으로 엄청나게 거리량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대방의 수성구인데요수성구 2008년도에 7 최고가는 11억 13억 두산이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평균가액은 1억 6천, 1억 9천에 준합니다. 이 사실 비교를 뭐 동구, 서구, 중구, 달서구, 해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사실 수성구가 그래 가격대가 높지가 않았어요. 최고가가 11억 13억이었고 그리고 건수는 3,600건에서 4,000건이 어,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가액을 보시게 되면 1억 9천입니다. 1억 6천, 1억 5천. 2009년도에 2억 4천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22년도, 21년도, 20년도를 보면 되면 깜짝 놀라죠. 최고로 찍은게 20년도에 8척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52억입니다. 그리고 뭐 최저는 굳이 볼 필요 없고 평균가액은 5억 되고 21년도에 최고가액은 3, 33억이죠. 33억 5천만 평균적으로 4억 6천만 원대의 거래가 되었고 거래량은 2천 건. 하지만 22년도에 최고가는 41억을 찍었지만 평균가액은 5억대. 거래량은 499건으로 완전히 3분의 1토반 넘게 거래량이 줄었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거를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어, 듣는 뉴스로 보내드렸는데 그 얘기가 이제 좀 길다 보니까 이해가 좀안 되고 알아듣게끔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짤막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수승구도 2007, 8년도에는 평균 거래가가 달수구, 중구, 남구보다 거의 뭐더 떨어지는 추세죠. 1억 6천, 1억 9천이 평균 가액입니다. 그리고 건수는 3천, 4천 건이었고, 최고가는 11억 1 3억인데 반해서 2020년도에 가장 거래가 많았죠. 그리고 21년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최고가는 33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0건으로 확연히또 떨어졌다가 22년도에는 최고가는 41억까지 찍었는데 거래량은 월등하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뭐 일단 만들어봤는데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 통화를 하다가 묻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